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은 로또 1055회 복귀 방송입니다. 1054회 당첨 번호는요, 어, 이렇게 나왔죠. 어, 14, 19, 27, 28, 30, 45 보너스 볼33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 이번에도 또 단번대가 전멸을 했네요. 그렇죠? 어, 헌터 자료상으로는 8, 9, 10, 11, 12, 41 여기가 어, 필출할 거라고 봐졌거든요. 어, 이제, 그, 어, 이제 출하 시기가 임박했었는데, 이제, 이번에또 전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타이 기록이 되는데요. 헌터는 요구 때문에, 어, 적어도, 어, 이쪽으로 당, 초구가 이, 이 앞으로 당겨질 거다, 10이 앞으로 당겨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 그렇게 하고, 어, 이번 에차에도 100% 적중은 안 됐죠? 헌터가 자료를 많이 넣어 올려드렸는데, 아, 매 회차 한개 내지 두 개가 오류가 나네요. 어, 이번 회차에는 어, 주기 분석 자료에서 구연멸인 자료가 또 전멸을 해서 그게 1 0연멸이 됐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거 하나가 오류가 났고요. 또 목요일 날 아, 금요일 날 올려드린 낙천 분석 자료 어, 거기도 7연멸인데또안 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사, 사락이었던가요? 또안 나와서 8연별로 넘어갔습니다. 꼭 나올 거라고 예상했던 데가 그두 개가 이번 차잘 오류가 났습니다. 그 주기분석 9연멸 자료하고 중복수 여기 11, 12 그것 때문에 이 중에서 이것도 필출 이제 임박했고 그것도 9연멸이라서 필출할 거라고 봐서 중복수 11, 12를 가져갔더니 11, 12 중에서 한 수는 나올 거다, 이렇게 했는데, 두 개가 다 오류가 났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100% 적중은 안 되네요. 100% 자료를 너무 많이 올려서 그런가요? 여하튼, 헌터가 좀 자료를, 양을 좀 줄여서라도, 100% 적중을 해서 우리 회원님들이 믿고, 그냥 자신있게 가져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싶은데, 어, 여하튼 자료 양을 좀 조절을 해야 될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합니다. 어, 너무 많이 올리니까 우리가꼭한개 내지 두 개씩 나는 건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어, 1054의 유튜브 방송은요, 어, 토요일 날 복귀 방송을 했고요, 월요일 날은 약수 또는 재수 총정리, 화요일 날은 고정수 회기분석, 수요일 날은 넷중 하나, 목요일 날은 멤버십 나누리 회원 전용, 금요일 날은 넷중 하나, 이렇게 올렸습니다. 어, 자,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약수 또는 재수죠. 어, 이번 2차에는 어, 규칙수가 많이 발생을 했죠. 21개가 발생을 했는데, 어, 그 개수가 많다고 해서 많이 나오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어, 많든 적든 그 필터 범위를 어, 지켜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이번 2차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이번에는 21개나 나왔죠. 규칙수가요. 어, 이거는... 42는 우측으로 5연속 올라간 건데 헌터가 5연속 아주 노래를 불렀죠. 5연속 나올 시기가 임박했다고 아주 상당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제이 2차에 결국은 5연속의 한 수가 나왔죠. 아, 헌터가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서도 정작 헌터는 아, 그 공동구매에 집중하, 집중하다가 그걸 놓쳐버렸어요. 아, 그렇게 헌터가 노래를 불러놓고는 정작 헌터는 깜빡했습니다. 그거를요. 5연속수를요. 아주 나올 시기가 임박해 있어서 헌터 지난주까지 아주 긴장을 바짝바짝하면서 왔는데 이번 주에도 헌터가 말씀드렸죠. 5연속수 조심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 27이 나왔습니다. 5연속수가. 여기 우측으로 두 기단 타기를 하면서 5연속 올라간 수인데 27이 출했어요. 어 이제 차라리 뭐 지금 실에서 이번 이 차는 뭐 어쨌든 헌터가 그어그 어, 그 뭐냐면 이거를 못 잡았더라도 이제 마음은 편합니다 이제 우연숙수가 나오시기가 되, 됐기 때문에 이제 곧 나온다 곧 나온다 하다가 결국 놓쳐 버렸어요 아주 아쉽습니다 27은요 이제 우연숙수에 대해서는 이제 불안감이 이제 해소됐으니까 다음 이 차서부터는요 어, 아주 노래를 불렀는데, 결국, 5연숙수는 나올 시기가 되면 헌터가 이걸 곧잘 잡아내는데, 이번 이차에는 어 왠지, 괜히 바쁘기만 엄청 바빴지, 이런 거 하나하나를 알뜰하게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27, 아쉬워요. 이거, 어, 5연숙수, 어, 3개였나요? 4개였나요? 그 중에서 한 수였는데, 이것도 5연숙수죠? 44 제외됐습니다. 3개였나 본데, 셋중 하나였는데 그거를 오연숙수 나온다 나온다 노래를 불러놓고 <웃음> 신경을 못 썼습니다. 아, 세수 묶음 찾는데 왜 이거를 아, 안 가져갔는지 모르겠어요. 아, 셋중 하나. 뭐 아, 운이 안 닿아서 그러, 그런 거겠죠. 아, 그렇게 아주 그냥 노래를 불러놓고는 깜빡했습니다. 자 여기는 22인데요. 이건 제외됐고요. 어, 규칙수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어, 다음은 29. 이것도 제외됐죠? 어, 18도 제외됐습니다. 퐁당퐁당. 이번엔 퐁당퐁당 자료가 많은데, 많아도 최근에 너무 그 퐁당퐁당 자료가 기가 세었기 때문에 이제 멸할 거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 퐁당퐁당 자료는 다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퐁당퐁당 자료가 이번에 참 많았죠. 이제 흐름들이 다 이제 정상으로 돌아갈 겁니다. 최근에 지금 많이 흔들렸어요, 흐름이. 어, 자 여기는 26인데요. 26도 제외됐습니다. 퐁당퐁당 자료죠. 어, 여기는 어, 40이죠. 40 제외됐습니다. 34도 제외됐고요 21도 제외됐습니다. 다음은 31, 30일, 31도 제외됐죠. 다음은 30번, 이건 출했습니다. 32 하나 출했죠. 자, 다음은 구도 제외됐습니다. 이렇게 그 규칙수는 아무리 개수가 많아도 많다고 해서 많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나오는 양은 늘그 필터범위 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제외됐습니다. 24도 제외됐죠. 17도 제외됐습니다. 25도 제외됐죠? 35도 제외됐습니다. 16도 제외됐고요. 36도 제외됐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약수, 규칙수 총 21개를 보여드렸는데요. 어, 이렇게 두 개가 나왔습니다. 어, 5연속 수에서 27이 나왔고요. 4연속 수에서 30,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나왔습니다. 어, 0에서 2 필터 범위를 지켰죠. 어, 이렇게 개수가 뭐 21개 이렇게 많아도 꽤 많았잖아요, 평상시보다 아, 많았어도. 어 아, 이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또 적다고 해서 또 적게 나오지도 않아요 적, 적을 적때 오히려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아, 이렇게 됐습니다 이 27은 아주 헌터가 많이 아쉽네요 뭐냐면 5연숙수 아주 골똘히 기다렸는데 기다리고선 결국은 나올 때 가서는 딴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 화요일날 올려드린 고정수 해기분석 자료였죠 어, 네중 하나 이상 찾는 거였습니다. 어, 그거 보시기 전에, 어, 이거를 올려드렸는데, 이게 현재 9연멸까지 왔는데, 또 전멸을 해가지고 10연멸로 넘어갔어요. 어, 그 8, 9, 10, 11, 12, 41. 아 어, 요게, 어, 헌터 자료상 필출할 시기가 임박했고, 또 이거가 필출일 거라고 봐서, 이거하고의 중복수 1 0하고1 1을 이거로 헌터가 가져갔습니다. 10이라고 10을. 둘 중에 하나는 나올 거다. 이것도 구연멸이니까나오 시기가 꽉 찼다고 이렇게 봐줬거든요. 어, 그랬더니 아주 보기 좋게 또 전멸을 해서 10연멸로 넘어갔습니다. 이런 경우가 이렇게 흔하지 않은데 헌터가 10연멸 이상 넘어간 거는 그렇 기억에 없어요. 본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되게 구연멸까지는 헌터가 봤는데 이제 10연멸로 넘어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유튜브 방송을 안 했으니까 보고서도 그냥 흘려봤을 수도 가 있는데 여하튼 헌터는 어, 10여 명 이상은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아, 뭐그 로또는 늘 그렇죠. 새로운 기록을 늘 써가니까요. 자, 이번엔 불주변수입니다. 불주변수가 이번에 차에는 두개 이상 나올 걸로 봤는데 아, 달랑 한 개만 나왔습니다. 14, 하나가 나왔어요. 필터 범위는 1에서 4대데 여하튼, 1개가 나왔습니다. 자, 다음은, 어, 수 중, 1에서 3수, 회귀분석자료죠 어, 회귀 분석자료에서 이게 숫자가 많았죠. 이게 그때 15개였던가요? 그랬는데, 거기서 헌터가 4수를 이렇게 뽑아왔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45가 나왔죠. 원본에서도 딸랑한 개만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두 개에서 다섯 개는 나오는데 이번에는 해기 분석 자료가 좀 부실했던 것 같아요. 원본에서도 한 개밖에 안 나왔습니다. 이거는 헌터가 필출이라는 이제 필출 이건 뭐냐면 다른 필출 그룹하고 중복되는 수를 뽑은 건데 이렇게 네 수가 뽑혀가지고 헌터는 이번회 차에는 그 공동 구매에세개 이하만 쓸 거라서. 아 이거를 그냥, 아, 여기다, 여기는 올려놓고, 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이거는. 그리고 23, 37, 43. 어, 아, 이거는 이제 다른 필출그룹 3개짜리에 이게 들어있어서 이게 골고루 이렇게 흩어져서 이렇게 들어있었습니다. 어, 아, 그랬는데, 어, 아, 아, 이게 사용하지 않은 45가 덜렁 나왔네요. 어, 아, 4개짜리는 이번 에차에는 아예 신경을 안 썼어요. 왜냐면 하 자꾸 보면은, 어, 4수짜리를 사용하고 싶어, 싶어져서, 그래서, 네수자리를 여기에 헌터가 올려놓은 네 숫자리들도, 어 상당히, 출연빈도가 이번에 좋았죠. 잘 나왔는데, 네 개짜리를 아예 쳐다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또네 개짜리에서 전부 막 쏟아져 나왔어요. 자, 다음은 수요일날 올려드린 용지분석입니다. 어 용지분석이 아주 최근 들어서, 어 상당히 적중률이 높죠. 어 여기, 우선 용지분석 보시기 전에, 함께 찾아봅시다 하는 자료를 올려드렸는데요 여기에서는 이건 7수 필터기가 찾아주는 겁니다 헌터가 가진 7수 필터기가 매주 필출 그룹을 찾아주는 건데요 이번에는 여기에서 14, 19, 28 이렇게 3개가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1개에서 3개 나오고 4수가 나오는 경우는 아주 지극히 드문데 여기 3개가 이번에 차에 나왔네요 자 다음은 어, 가로 세로였죠. 용지 분석에서 어, 4 세로 라인과 8 가로 라인이었는데요. 여기서는 딸랑 한 개만 나왔습니다. 어, 다음에 여기는 7 좌측 사선과 4 우측 사선인데요. 어, 여기는 7 좌측 사선에서 19가 나왔고요. 4 우측 사선에서는 28이 나왔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나왔고요. 이 사, 우측 사선 이것도 네네 네 개짜리라서 헌터가 어, 이것도 필출로 보고는 있었는데 네 개짜리라서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어, 그렇지 않으면 자꾸 어, 헌터 마음이 거기에 끌릴까 봐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어, 여기는 아욱한 분석이었죠. 아욱한 분석이 어, 세개 그룹을 올려드리면서 아, 여기 두 번째 거와 세 번째 거 중복되는 수를 우선 먼저 살펴보세요. 이렇게 해놓고는 아, 방송에서는 그렇게 해놓고는 헌터가 또 그건 또 까맣게 까먹고 있었습니다. 여기는요. 19, 20, 21이었었죠. 중복수가요. 아, 여하튼 여기 보면은 30이 나왔고요. 첫 번째 거에서는 두 번째 거에서는 19하고 20, 아, 여기, 아, 여기 28 하나 빼먹었네요. 28도 나왔죠. 여기 두 번째 거에서 28도 나왔습니다. 어, 여기 33 보너스 볼도 나왔는데 여기 제 빼먹었네요. 헌터가 지금 어, 혼이 빠졌어요. 4개짜리를 그냥 내팽개친 것이 아주 지금... <웃음> 어, 4개 차례에서 또 지난해 차에 압축을 하니까 또그 압축한 수들이 압축할 때 빼낸 수가 나와가지고 아예 이번에차는 4개짜리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여튼 여기는 19, 28, 33 이렇게 3개가 나왔네요. 여기도요. 여하튼 여기하고 여기 중복수 19가 나왔죠. 쏟아져나왔네요. 여기서 19, 28, 33, 4, 14, 30, 다섯 개가 나왔나요? 여기서 다섯 개가 나온 거네요. 자, 다음은 어, 넷중 하나인데 이거가 다 표출할 거라고 헌터가 생각하면서도 아예 여기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이거 다네 개짜리잖아요. 어, 첫 번째 거에서는 28이 나왔고요, 두 번, 째세 번째 거에서는 19가 나왔습니다. 아, 그렇게 하고 요거 마지막 거네 번째 거는 아, 전멸을 했어요. 이건 여섯 개짜리라서 여기는 무조건 출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 출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여기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여기는요 네 아, 개짜리 이것들 다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한는 무조건 세개 이하만 아, 집중한다 이렇게 했는데 아, 이것들이 아, 다 이렇게 나온 걸 그냥 신경을 안 썼습니다. 자 다음은 어, 목요일 날 올려드린, 어, 멤버십 나누리 회원 전용입니다. 어, 이게 신기록, 위에 거 신기록, 밑에 거는 타이 기록에서 신기록으로 이거 한번 넘어갔고, 여 신기록으로 두번 넘어갔는데, 43이 이번에는, 어, 나올 거다라고 아주 헌터가 골똘이 43을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또 불안해가지고, 32, 43, 44 중에서 이렇게,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 위에 거가 또 전멸을 했습니다. 아래 거에서는 어, 28하고 어, 45하고 두 개가 나왔습니다. 어, 그렇게 하고 어, 여기는 어, 7수 필터기가 찾아주는 필출구로 어, 여기 대상수가 11, 13, 14, 26, 28, 42, 45인데 이 중에서 26은 어, 제로 봤고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표시해놨죠? 어, 해놨는데 어, 여기에서 14, 어, 28, 어, 45 이렇게 쏟아졌습니다. 어, 이번에는 일곱수 필터기가 찾아주는 필출 그룹에서 막 쏟아져 나왔네요. 그렇죠? 어, 여기서도 3개가 나왔고 앞, 아까 앞에서 보여드린 것도 3개가 나왔죠? 어이 일곱수 필터기가 찾아주는 필줄 그룹이 출연 빈도가 상당히 높아요. 가끔 전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자, 다음은 어그 일반 영상으로 올려 드린 이거의 중복수. 중복수가 30이라고 36인데 어, 헌터는 그래서 이 32를 고정수로 가져갔습니다. 그랬더니 어, 이 중복수에서 안 나오고 아홉 아욱, 어, 아욱한 분석. 중복수에서는 나왔는데 그거는 안 쳐다보고 여기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아, 여기는 전멸을 했죠. 이거는 31하고 36두 개가 중복이었는데 그래서 헌터는 31, 36 중에서 31이 이번에 출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랬는데 안 나왔어요. 여기서는 뭐 앞에서 보여드린 대로 28, 14, 어, 19 이렇게 중복되지 않는 수에서 나왔죠. 어, 이거는 4개짜리라서 아예 헌터가 신경을 안 쓰고 아, 이렇게 두 개를 두개 내지 세 개로 뽑히는 수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 그렇게 됐어요. 지난해 차에는 어, 규칙수한테 뺨을 맞았고 이번에는 어, 네개짜리들 무시한다고 네개네 네네 개짜리들한테 또 뺨을 맞았습니다. 자, 다음은 어, 필터 자료 어, 필터 필터기 사용하시는 분을 위해서. 일에서4수로 필터 범위를 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는데, 여기서 딸랑 한 개만 나왔습니다. 30이 나왔습니다. 어,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어, 멤버십 방에 어, 올려드린 자료를 좀 더, 어, 알차게 올려주십사, 아, 올려달라는 그런 당부 말씀이 어, 멤버십 회원 중에 계셔서, 어, 이번 회차 다음이 찾아오니까 그러니까 1055회에서부터는 어, 멤버십 방에 올리는 자료를 어,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거기에 좀 충실하게 더 좋은 자료들을 어, 많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횟수도 늘리고 자료도 자료를 짧게 짧게 횟수를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에. 그래서 어, 자꾸 이제 그 이제 멤버십 시작한 지 이제 3주차니까요. 어, 자꾸 이제 건의 사항 같은 것들 말씀해 주시면 어, 헌터가 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어, 자꾸 최적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이번에 처서부터그 어, 댓글 달아주신 분의 마, 말씀을 어,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어, 더 충실하게 더 많은 자리를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 방송입니다. 목요일날 헌터가 바빠가지고 금요일날 올려드렸죠. 넷중 하나 낙수, 분, 낙, 낙수 분석, 낙천 분석이었는데요. 어, 금요일날 함께 찾아 봅시다 하는 자리또 하나 올려드렸죠. 역시 일곱수 필터기가 찾아주는 필출 그룹이었습니다. 자, 여기서는 보너스 볼3 3하고요 어, 실당권 45번 나왔습니다. 일곱수 필터기가 찾아주는 필출그룹이 이번에는 필출수를 많이 찾아냈죠. 상당히 많이 찾아냈습니다. 자, 다음은 평일 중에 그러니까 월요일 날 올려드린 규칙수 말고, 평일 중에 찾아지는 규칙수들을 목요일날 금요일 날몇개 올려 드렸는데요. 여기는 해당수가 29였습니다. 요거 제외 됐고요. 또 35도 제외됐죠. 어, 또 26은 이렇게 세개를 올려 드렸는데 제외됐습니다. 어,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낙천 분석 자료에서 어, 여기가 이제 출하 시기가 임박했습니다. 7연별이라 이제 출하 시기가 임박했습니다. 그러는데 이게 또8연별로 넘어가서 어, 이거하고 어, 구연멸 중인 주기분석 자료하고 두 개가 이번 에차에는 오류가 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개가 오늘 100% 적중을 시켜야 되는데 어, 꼭한개 내지 두 개가 말성을 부리네요. 왜냐하면 한개 내지 두개 오류 난것 때문에 그 다른 거잘 잡아놓은 것까지 어, 그 놓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로또는. 자료를 100% 적중을 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헌터는요. 어, 그래서 그 자료가 너무 자료를 헌터가 너무 많이 올려드리다 보니까 100% 적중을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우리 회원님들이 시청자들이 좋아하시는 자료가 어떤 건지 그거를 꼼꼼히 생각하면서 자료를 좀 선별해서 올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 그 조회수라든지 좋아요, 횟수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어, 그래서 자료를 좀더 정제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헌터가 하는데 아직 결정된 건 아닙니다. 이제 오늘 내일 일요일이니까 내일이 일요일이니까 어, 헌터가 나름대로 고민을 해보 해서 어, 어쨌든 100% 적중하는데 목표를 두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단한개 자료로 올리더라도 완벽하게 적중을 해야 우리 시청하시는 분께서 시청하시는 분들이 그냥 믿고 믿고 그냥 이건 무조건 적중이다 이렇게 하고 가져가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이렇게 뜻대로 헌터 마음대로 안 되네요 그게 헌터 마음은 그렇습니다 무조건 100% 적중해야 된다 해서 자료 하나하나 가져올 때마다 아주 주물락 주물락 이걸 올려 드릴까 말까 그냥 막 고민고민 해가면서 한개한 한 개를 자료를 선, 선별을 하는데, 아, 그런데도 꼭 이렇게 한두 개가 우류가 납니다. 아, 그렇게 하고 공동 구매는 이번 2차까지 이제 두, 두, 주차 지나가는데요. 아, 한 번은, 아, 그, 압축하는 데 있어서, 아, 그, 규칙수, 규칙수가 그냥 대거 쏟아져 나오면서, 아, 헌터가 혼줄이 났고요. 이번에는, 세 수, 세개이하자리들만 필출그룹만 가져간다라고 했더니, 네 개짜리에서 최 쏟아져나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또, 한번또 헌터가 실패를 했습니다. 다음 이차에는 이제 지금 규칙수가 이제 약세로 지금 돌아가잖아요. 이번 이차에도두 개밖에 안 나왔죠? 5 오연, 오연, 5연, 오연속인 거, 헌터가 노래를 부르던 가한개 나왔고, 4연속에서한개 나왔습니다. 이제 규칙수가 이제 기운이 빠지는 걸로 보여서, 이제 다음 2 차에는 어, 헌터가 이제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조건 세 개짜리에서만 가져가는 가져가는 것도 좋은 게아니라는걸또또한번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이번 2 차는 규칙수도 활용을 하되 이제 좀꼭 어, 이거다 저거다 한 쪽으로만 몰입하지 않고 어, 다각도로 살펴가면서 이제 원만하게 이제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한달 안에. 어, 헌터가 어, 하여튼 대박을 한번 터트려야 되는데, 뭐 공동구매하는 그룹, 공동 건뭐 그룹으로 가져가는 거라서 어, 헌터가 그룹만 제대로 어, 집어내면 이건 뭐 틀림없이 적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 어려운 게 아닌데, 아, 그 뭐냐면 어, 그 공동구매를 시작하자마자 아, 두 차례 그 그러한 아,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이유로다가 아, 실패를 했습니다. 다음 이 차에는 헌터가 깊이 있고 성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멤버십 회원님들 이 같은 대박을 좀 함께 나눠서 같이 본점으로 그 당첨금 찾으러 시간이 되시는 분은 같이 함께 가고 싶은데 헌터 마음은 그렇거든요. 같이 그 찾으러 모시고 올라가고 싶은데 올라가면서 영상. 아주 멋있게 찍어서 이 유튜브에도 올리고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헌터 마음이 지금 그래요. 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겁니다. 뭐, 헌터가 평상시에 잡아내는 이 필출그룹들이 어, 나쁘지 않잖아요. 필출그룹들 그래도 어, 적중률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완벽하게 100% 적중을 안 하더라도 이렇게 한개 내지 두 개가 오류가 나도 헌터가 조금만 더 신경, 아, 신중을 기하면 어, 100% 적중 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 충분히 가능하다고 헌터는 생각하니까요. 우리 그어그 공동구매 에 참여하시는 회원님들 많지 않 지금 마, 많은 분이 참여를 안 하시는 것도 문제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분이 참여를 안 하니까 안 하시니까 아 어, 그러니까 이제 조합 수를 줄이려다 보니까 이제 어, 이 방법 저 방법을 지금 쓰고 있는 거잖아요. 어, 그렇지만 어그몇 몇 분이 안 돼서 오히려 거기서 대박을 터트리면 분담금이 많아지는 거, 예요 커지는 거니까, 그렇죠. 금액이 커지는 거잖아요. 어, 지금 뭐, 이, 어, 저, 저 지난 회차는, 어, 11분이 참여를 했고, 이번 회차에는 13분이 참여를 하셨는데요. 어, 그래도, 어, 13분이 참여를 해서 한다면, 여하튼 1등만 됐다 하면 그래도 1억 이상 가져가시는 거니까, 분담을 나눠 가는다 해도 1억은 가져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기분 좋게 본점에 같이, 어, 화기에게 다녀오면서 영상 찍어서 유튜브로 도 올리고, 이렇게 할수 있는 날이, 어, 이번, 다음 이차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헌터 그러한 꿈을 꾸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 물론 이제 뭐 시간 되시는 분이 이제 가, 같이 가시는 거겠죠. 시간이 안 되시는 분은 뭐안 되고, 어, 그 참여하신 분 중에서 이제 헌터가 공지사항 띄워서, 어, 시간이 되시는 분은 어, 같이 가셔서 어, 그 헌터하고 또 식사도 같이 하고 이렇게 내려오면 좋잖아요. 그래서 어, 빠른 시일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헌터가 하여튼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어, 1인당 뭐만원 내지 만, 이번에는 12,000 얼마씩 분담하셨죠? 여하튼 어, 만원 이내에서 할수 있도록 어, 뭐 그냥 한 15, 16분만 참여를 하셔도 그냥 만원 밑으로 떨어질 것 같은데 그렇죠? 분담금이 그래서 어그 가능하면 적은 금액으로 회원들이 그 적은 금액을 분담을 하시더라도 이 헌터는 그 돈을 상당히 그 돈은 조심스럽고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하나하나를 신중해서 신중히 그 번호들 그룹들을 선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터 마음을 좀0분 이해해 주시고요. 하여튼 우리 함께 그 본점에 당첨금 찾으러 가는 날 빠른 시일 내에 올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복귀 방송 마치겠습니다.